<웃음> 야 가격 올라간다 야! 까치와! 내 거야! 지랄 a y 이 아, 이거, 를 이거, 를 이거, 를로끝내오케이세이브 어? 어? 잠깐만 자춤 n 하자 텐텐스톤? 0 1 0 s 텐텐스 텐텐스톤? 사기가 아니라 10돌 t o 자 e 1돌 stone? e 지랄 77돌 보다 9호 돌이 낫지 않을까 어? 어어? 어? 아, 95 95 95 95 95 95 어? 95 95 95 e 뭐지? Easy bro. Fail 97 돌. Fail success. Fail success. Fail s u 97돌 뭐야?